아, 저 목소리가, 제가 마이크 온을 안 시켰군요. 자, 저 목소리가 들리면은 여러분 마이크 온 시키세요. 그리고 대답을 좀해 주세요. 잘 들립니까? 네. 아, 네. 그래요? 어, 여러분들 마이크 온 시킬 때, 요거 할 때는 마이크 온 시키시고, 자, 그 이외에는 마이크는 오프 시켜 주세요. 여러 사람이 막 얘기가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마이크 온할때그 마이크 온된 여러분들의 그 카메라가 비춰집니다. 아, 여러분들을 채팅창에 제가 올려뒀습니다. 여러분 자가 격리 오늘 해제됐는데 고생 많으셨죠? 자, 또 이와 같은 사건이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이 사건이 발생된 어떤 원인 분석이 좀 있어야 될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어떤 대책이 있다면 어떤 점을 주, 조심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여기에 채팅창에 달아주세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3분 이내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3분 이내로 달아주세요. 자 여기에 타임267이라고 되어 있는 타임267이 누굽니까? 자기 이름을 좀 기록을 하세요 그래야만 제가 확인이 가능해요 자 어, 여러분들 카메라 온다 시키세요. 카메라 온 시키고 책 노트 준비된 것비주세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춘지 안삐춘지, 지금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잘볼 수가 없지만은 나중에 녹화본을 다시 보면은 다 나타나요. 자, 그대로 이게 녹화에 담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수업은 참여했는 것은 맞다. 그런데 사람은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면은 수업에 참여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시겠습니까? 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맞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렇게. 책을 비춰라, 얼굴 비추기는, 어, 어 얼굴은 내기가 자신이 없다. 근데 여러분, 얼굴 내기가 자신 없는 사람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우리 전공의 학생들, 소수 인원들이 앞에서도 내가 얼굴을 자신있게 낼 수가 없다. 이거는 뭔가 좀 생각해 볼거아니가 그러면 대중 앞에서는 어떻게 쓸까? 여러분 면접보로는 어떻게 갈까?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에 얼굴을 나타내기를 힘드는 사람들은 내가 밴드라든지 이런 쪽에도 전부 탈체, 탈퇴시켜버립니다. 아마 지금 밴드 가입을 했는데 벌써 쫓겨나간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내 얼굴이 그렇게 자신 없다는 것은 나의 자존감이 높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자신이 없다 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상둥이도 달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 하나 없다는 얘기는 정말로 독창적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나를 누가 낳아줬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어요 그럼 부모님은 누가 낳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어요. 쭉 올라갑니다. 그럼 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생명은 어디에서 왔을까? 뭐, 곰에서 왔습니까? 침팬지에서 왔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독창적인, 뭐, 어떻게 보면은 작품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지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왜 얼굴 나타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자, 그러지 마시고, 얼굴 나타내도록 하세요. 현지,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요. 어, 잘 들리고, 어. 혜진이, 어디 갔나? 혜진이 얼굴 한번 봅시다. 네. 혜진이 <웃음> 얼굴 안보이는데? 아 어, 잠시만요. 예. 타임267이 누굽니까? 타임267 자기 이름으로 바꾸세요. 우결이, 세희, 소연이 박현정, 성지현, 김기우이가 병준이, 손명진, 박혜진, 박승민이, 박영원이, 예, 강윤지, 이정인, 김현지, 박혜경. 자 출석 다 불렀죠. 또더 있습니까? 없죠. 오, 절반도 안 들어왔네. 어차, 아 타임 2 6 7 2 정민 씨입니까? 예,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10입니까? 예, 자 제가 교재를 공유를 할게요.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은 미리 공부를 좀 하셨다는 전제하에 지금 교재에 뭐가 보입니까? 어? 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뭡니까? 책이 보입니까? 보여요. 아, 책이 보입니까? 네. 예, 잠깐요. 그러면은 제가 책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서론 부분에 자, 이렇게 나와있을 겁니다. 자, 탄소를 함유한 화합물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유기화학은. 자, 생화학은 탄소에서 유래한 뭐쭉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우리 생명체가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자,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주요 물질 중에, 그 화합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기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기물질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현재 했고요. 그 정의가 옛날부터 그런 정의였는 건 아니에요. 자, 아니고, 탄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유기화합물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탄소 순환 과정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일장 들어가서 유기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화학 결합을 이루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자, 제가 언더라인 했는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우리가 또 읽고 넘어갈게요. 정리를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 세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자, 유기화학은 탄소 화합물의 화학이다. 화학이라는 건 물질을 다룬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유기화학이라는 것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다루겠다. 다루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생물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명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작고 간단한 유기화물로부터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유기화합물도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어 외백서 못 들어왔어요? 안 들어와져요? 네. 예. 달라요? 예. 아니 내가 밴드에 올렸어. 어, 밴드에 링크하고 들어보세요. LMS, 그, 거기 또 열려질 텐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어, 그, 그러면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래요? 이게 뭐고? 여기 뭐 시작, 그러는 거, 이게 미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그. 자, 지금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네? 혹시 내가 카톡방에 올려줬는 걸 여러분들 전체 카톡방으로 좀 누구가 올려주세요. 대표가 아직 못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생명 그 자체가 신비한 것처럼 생명체의 화합물들은 단지 몇 개의 원소의 원자들이 자 화학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에서 몇 개의 원소의 원자들이 지난 시간에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원소 주기율표에서 몇 여섯 가지만 알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유기 화물다 만든다. 자, 그 여섯 가지가 바로 몇개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원소 얘기가 나오고 원자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자한번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가자. 자, 이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자기 것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원소와 화합물, 원자와 분자, 자, 이 관계를 한번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소라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가 정의를 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생물, 무생물 할것 없이 모든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질의 기본 구성 단위가 원소다는 얘기입니다. 원소. 물질의 기본 구성 단위가 원소다. 자, 이건 지금 추상적인 우리가 하나의 지금 정입니다. 모든 물질을 쪼개쪼개 깊이 깊이 들어가 보니까 최종적으로 원소라는 기본 구성 단위가 있더라 자그 원소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타내는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것들입니다 원소 주기율표 보셨, 보셨죠? 자 거기에, 거기에 있는 원소들로 만들어져 있다. 모든 물질이. 그 다음, 이제 원소하고 원자하고 관계를 설명을 할게요. 자, 보세요. 자, 물질은 그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장 작은 원소의 입자. 다시 말하면, 원자라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 얘기는, 자, 원소 주기율표에 탄소라고 그러는 원소는 뭐로 무슨 원자로 만들어져 있냐 하면은 탄소 원자로 만들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수소는 수소 원자로 만들어져 있고. 질소는 질 질소 원소라는 것은 질소 원자로 만들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원소 그리고 원자 그러니까 혼란스럽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가 원자라고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이세요. 원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원자가 이제 많은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분자를 만든다. 자 원자가 화학결합으로 분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자는 바로 지금 얘기하는 분자는 그 물질, 화학결합으로 있는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자 여기서 화학적 성질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나타나는 최소 입자 단위가 분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물질을 다 만들었습니다. 원자의 화학 결합으로 분자가 만들어졌고 이 분자 상태가 모든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이다. 오케이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원자는 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더 깊이 들어가니까요. 원자 속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이와 같이 중성자, 양성자하고 전자가 있는데 중성자, 양성자는 원자의 핵이라는 핵 속에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자도 우리가 구경을 다 했습니다 원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자 지금 이걸 우리가 설명을 에, 하는데 자, 이 설명이 지금 여러분들 자 봅시다 여기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자, 어떤 공모양의공모양의 공모양이 모양의, 공 있다면, 자, 이 속에 안쪽에 원자 핵이 존재를 합니다. 원자 핵이. 그리고 원자 핵이 존재하고 그 주변에 음의 전기를 띈 전자들이, 전자들이 음포되어 있어요. 전자들 그냥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전자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영역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니까 이와 같이 구형 모양의 곡 모양의 s 궤도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이런 아령 모양의 아령 모양의 p 궤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전자가 채워져 있는 방에 자 이렇게 공 모양의 구형의 s 궤도라는 궤도도 있고요. 이와 같이 아령 모양의 p 원자 궤도라는 궤도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왜 전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냐 하면요. 자, 앞쪽에 원자의 화학결합으로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원자의 화학결합을 만들 때, 화학결합을 만들 때 결합을, 결합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전자입니다. 전자. 자, 결합에 참여하는 것이 전자이다. 그러면 전자가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화학결합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화학결합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위해 가지고, 자, 원자의 화학결합으로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질문 오엑스로 답하세요. 원자의 화학 결합으로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OX로 답하세요. 자, 화학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안쪽 궤도전자가 참여할까요, OX로 답하세요. 화학 결합을 이제 만들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가 안쪽에도 분포되어 있고 쭉 바깥쪽에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 결합을 이루려면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가 화학 결합을 이룰까요? 아니면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가 화학 결합을 이룰까요? OX로 답하십시오 예, XX 나옵니다. 그죠? 예. 답은 X입니다. 답은 X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 화학 결합을 위해서는요, 제일 최, 외곽 전자가 화학 결합을 이룹니다. 그러면 최외곽 전자, 제일 바깥쪽에 위치하는 전자가 화학 결합을 만듭니다. 안쪽 전자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화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나 할게요. 자, 앞쪽에 우리가 전자가 자, 원자 궤도 함수의 채움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자, 이쪽에 우리가 탄소를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합시다. 자, 탄소가 탄소가 보시면은 자, 전자 배치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s 궤도라는 공 모양의 궤도에 전자가 최대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전자를 원자 번호가 1번인 수소는요,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자 하나가... 어디 에 들어 있냐 하면은 채워져 있냐 하면은 1s라는 공 모양의 궤도에 전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헬륨 같으면은 전자가 두 전자를 두개 가지고 있어요. 원자 번호와 전자 개수는 같습니다. 그러면 1s 궤도라는 데 전자 두 개가 채워져 있다. 이게 전자 배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리튬, 베리늄 보론 그다음 카본 탄소 6번. 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죠? 자, 탄소를 한번 봅시다. 탄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 하면은 6번입니다. 그러면 전자 6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전자 6개가 어떻게 채워져 있냐 하면은 자, 1S에 전자가 두개 채워지고, ES 궤도에 전자가 두 개가 채워지고, 그 다음 P 궤도 R형 모양의 PXYG 세개 궤도 중에 PX 궤도에 하나, PY 궤도에 하나 이렇게 채워져 있다. 이것이 전자배치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보셨는 것 같이 자. 수소하고요. 자, 기억 좀 합시다. 수소 1번, 원자번호 1번, 탄소 6번, 질소 7번, 질소 7번, 그 다음 산소 8번. 됐습니까? 자, 지금 여기에 4개는 원자번호 기억을 좀 합시다. 자, 기억을 좀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전자가 어떻게 채워졌는지, 전자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설명을 하면은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위쪽으로 가서 궤도를 한번 봅시다. S 궤도라는 것이 어떻게 채워졌냐 이겁니다. 자, 1S 궤도가 자 이렇게 어떤 탁구공 정도 크기다면은 자 1S 궤도보다 이제 더큰2 s 궤도는 이제 뭐한 뭐 야구공 정도로 더큰공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자 탄소의 1s 궤도에 전자가 두개 채워졌고, 그다음 2s 궤도에 전자 두개 채워졌고, p 궤도라는 것은 이와 같이 아령 모양의 p 궤도가 있는데, 이 p 궤도는 세 개가 존재해요. x 축으로 아령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궤도를 우리가 px 라고 표현을 했고요. y 축으로 아령 모양 PY, G축으로 아령모양 PG, 이렇게 궤도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PX의 전자 2개, PY의 2개, PG의 3개, 그럼 P궤도는 2 곱하기 3, 6개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S궤도와 P궤도 이외에는 없느냐? 아닙니다. D계도, F계도 뭐쭉다 있어요. 그런데 유기물질은요. S계도와 P계도 이것만 가지고 유기물질을 다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복잡한 D, F계도 이거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그리고 내가 원소주기율표에 있는 거 여러분들 외우라 소리 안 했잖아. 딱 여섯 가지만 조금 기억을 하자. 기억을 하자. 자,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오늘, 자, 여기에 그림 1회 3을 잠시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S, P, D, F 궤도가 있는데, S 궤도에는 전, 궤도 함수가 하나가 있고요. 전자 두개 채워질 수 있고, P궤도는 궤도가 3개가 있다 이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PX, PY, PG 이 3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 전자 2개씩 3 곱하기 2, 6개 전자를 채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D궤도는 5개 궤도가 있어요 F궤도는 7개 궤도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DF 신경 쓰지 마라. 유기화학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만약에 1S 궤도 위에, 그 다음에 2S, 2P 궤도, 3S, 3P, 그 다음에 3D, 4S, 4P, 4D, 4F 궤도, 5S, 5P, 5D, 5F. 자, 이런 궤도가 쭉 지금 이제 채워지면은, 원소주기율표에 들어있는게 이 궤도를 다 써야 되는데 유기물질은 S궤도와 P궤도만 사용됩니다. D궤도까지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질다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자 어느 궤도의 전자가 미리 채워지느냐 그 순서가 지금 이 화살표를 따라갑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1에서 전자 채워지고 2에서 채워지고 그 다음 2p 채워지고 3에서 채워지고 그다음 3p 채워지고 3d 채워지는 게 아니고 4에서 채워지고 3d 채워지고 4p 5s 채워지고 이런 식으로 전자가 채워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df계도 나오면은 그때 기억을 자 이걸 이 순서를 더듬어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질에는 필요 없습니다. 고려 안해도 돼요. 무기물질 다룰 때는 이거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유기물질 간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자도 다 채웠다. 다 채웠어요. 자, 전자 다 채웠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은 그림 1에 4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수소 1s의 전자 하나, 해륨 1s의 전자 두 개, 그 다음 우리가 볼려는 탄소 1s의 전자 두 개, 2s의 두 개, 2p의 전자 두 개, 질소 2 p 셋 산소 2 p 넷그 다음 밑에 질소 아래에 15번 인, 16번 황, 자, 인이 1s의 전자 2개, 2s의 2개, 2p의 6개 다 채우고, 다 채우고, 3s의 2, 3p의 3개, 황, 3p의 4개. 자, 1번 수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15번 인, 16번 황, 요 6개만 알면은, 유기물질 다 만듭니다. 다 만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해륨, 네온, 아르곤. 자, 해륨, 네온, 아르곤. 자, 이거를, 이거를, 해륨, 네온, 아르곤. 불활성 기체라고 그래요. 불활성 기체.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불활성 기체는 자기가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방에 전자가, 전자가 다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안정해요. 활성이 없어요. 활성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안정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잘안 일으켜요. 그래서 불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원소 주기율표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설명을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2장,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더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자, 수소, 해륨이 들어있는, 자, 가로, 가로, 로, 가로, 뭐 이걸 뭐랄까요? 가로와 세로로 나눴을 때, 가로를 우리가 죽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여기에 일, 피오 피리오드 그러는 건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가로 줄을 죽이라고 그러고요. 자, 세로 줄을 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게 1조. 수소, 리츄, 소디움 1조. 베리늄 마그네슘, 2족. 그 다음, 보론, 알루미늄, 3족, 4족, 5족, 6족, 7족, 8족, 9족. 여기서는 지금 3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건너뛰어가지고 넘어갔는데, 여기에 1족, 2족, 3족, 4족, 이렇게 해서 끝에 헬륨 네온이 들어있는 게 18족이 됩니다. 여기에, 여기에 표시되는 거는, 뭐 a 그룹 b 그룹을 나눴을 때이 표시고요. 자. 세로는 조거락 조기락고 생각하세요. 조건 1 2 3 4 18쪽까지 있다. 18 18쪽까지 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물질에 대해 가지고는 물질 이제 만들기 전까지 전자 배치는 제가 설명을다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바깥껍질 전자배치에서 안정한 8전자계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헤륨, 네온, 이 이것들이 바깥껍질에 전자가 완전히 다 채워져 있습니다. 다 채워져 있는 그 상태를 전자 8개가 채워져 있다. 이 얘기에요.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시고. 그다 자, 이온, 이온 뭐 만들고 이러는 것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지금은 유기화학에서는 그렇게 문, 문제가 될 설명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아니니까 좀 건너뛸게요. 자, 여기에 우리가 예로서 염화소디이라고 그러는 예를 들면 소듐 크로라이드입니다. NaCl 우리가 먹는 식염 소금입니다. 자, 소금이 물에 녹으면 소금물이 되면 이와 같이 물에 의해가지고 소듐 양이온과 크로라이드 염화이온으로 이렇게 물에 녹으면서 이온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온화, 소디움크로라이더 음이온으로 나타낸다. 이 이온들은 물에 녹으면 독립적으로 물 분자에서 용해된다. 용해된다. 녹는다. 얘기입니다. 갑자기 왜 이게 소금이 녹는 게 얘기가 나오냐? 자, 이온 결합 설명을 앞쪽에 해, 하니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자 유기 화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무슨 결합으로 화학 결합 무슨 결합으로 만들어지느냐? 그 만들어지는 것이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소금은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고요. 소금은 유기 화물 아니잖아, 그죠? 자 유기 화물은 공유 결합 코바렌트 본드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자,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는 자, 자 전자들이 완전히 이동하여 생성되는 이온 결합과는 달리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완전히 전자를 잃어버리면은 양이온이 되고요. 전자를 뺏어서 얻어오면은 음이온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전자를 뺏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탄소화합물들은 공유결합으로 화학결합을 이룬다. 이걸 설명을 하려고 겁니다 자, 그래서 공유결합은 비슷한 전기염성도의 원자 간의 전자상을 공유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탄소나 수소나 자 이런 것들은요. 전기 음성도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자, 전기 음성도는 이 전자를 뺏어 올수 있는 힘이다.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전자를 뺏어 올수 있는 힘이 강하면은 이온 결합을 만들고요. 그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한 탄소나 수소에서는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결합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제 공유 결합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공유 결합을 설명한다. 공유 결합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냐? 탄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또 1에 6의 설탕 분자를 잠깐 설명을 하고 갈까? 자, 설탕이 물에 녹는 것은요, 설탕 분자가, 분자가 이렇게 고체로 되어 있다가 물에 이해가지고 설탕 분자가 이렇게 녹는 경우인데, 앞쪽에서 봤는 소금과는 다릅니다. 소금은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온결합으로, 이온결합으로 되어가지고, 이온으로 분리되는 경우고요. 설탕이 물에 녹는 경우는 그런 이온결합이 아니에요. 그냥 물분자에 이해가지고, 설탕 분자 분자가 물에 녹아 들어가는 이런 결합, 이, 이런 형태로 녹아 들어간다는 걸 설명을 했는 겁니다. 자, 지금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일단 설탕 분자가 녹는 거는 잠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워주시고, 아시겠어요? 자, 공유결합을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할게요. 자, 공유결합이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전기 음성도라는 걸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전자를 당기는 힘이 강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불소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원소 주기율표에서 이와 같이 우측에 있는 불소, 염소, 브롬, 요도 자 이쪽 그 다음 질소, 산소 자 이쪽에 우측에 있는 원소들이 전기 음성도가 강합니다. 좌측의 것은 전기 음성도가 약해요. 전기 음성도가 약하다는 얘기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 약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탄소와 수소는 전기 음성도 값이 작아요. 작기 때문에, 작다는 걸 우리가 자,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공유 결합을 만들게요. 공유 결합을 만드는데, 자이 공유 결합이 만들어지기 위해 가지고 아까 우리가 봤던 전자 탄소의 전자 배치를 봐야 됩니다. 탄소의 전자 배치. 자 탄소가 아까 쪽에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탄소가 1s의 전자가 2개가 채워져 있고요, 2s의 전자가 2개 채워져 있고, 2 p 의 전자가 2개가, 2 p x y g 이렇게 두 개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탄소가 수소하고, 자, 공유결합을 이룰 때, 왜 수소하고 공유결합을 이룰려고 그러냐 하면요. 자, 보세요. 자, 가장 간단한 탄소를 포함한 유기화합물이, 자, 이겁니다. 탄소하고 수소 4개가 결합되어 있는 CH4. 자, 정사면체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정사면체 구조로 만들어진 CH4 메탄입니다. 여러분 메탄 알죠? 자, 이 메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다음 단계의 모든 유기 화물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니까 CH4라는 메탄이 존재하지 CH2라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 여기에서 탄소와 수소 사이의 화학결합이 공유결합입니다 그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탄소의 전자 하나 내고 수소의 전자 하나 내고 둘이 같이 나눠서자 공유해서 서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왜 CH4가 만들어졌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자 그림 1에봅니다 탄소가 지금 가지고 탄소가 제일 바깥쪽에 전자를 몇개 가지고 있냐 보시면은 1s의 전자 2개, 2s의 2개, 2p의 2개니까 여기에 만약에 공유 결합을 이룬다면은요. 여기는 상이 돼 있으면 이룬다면은 CH2라는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내가 CH2라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CH4 메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공유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어찌 해서 CH4가 메탄이 만들어지냐 하면은 이와 같이 ES 궤도의 전자가 하나가 들 떠서 여기 되어서, excited 되어서 EP 궤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는데 이 올라가는 것이 이 상태에서 수소 공, 화학 공유결합을 이루면 CH4가 되는데요. CH4는 만들어지지만 세개 결합은 동일하지만 하나는 결합이 달라야 돼요. 그런데 네개 결합이 똑같아요. 다른 결합이 하나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화학 결합이, 공유결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4개의 결합이 만들어지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 자, 이겁니다. 자, ES의 전자가 여기 되어가지고 하나 올라가가지고 이 상태로 결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 ES 궤도 전자 하나와 EP 궤도 전자 3개가 이렇게 혼성화, 다시 말해, 퓨전 음식 만들듯이 퓨전이 혼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S 궤도보다는 에너지가 높고요, P 궤도보다는 에너지가 낮은 ESP3라는 혼성 궤도가 4개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 얘기했던 정사면체 코너 구조로 띄고 있는 이와 같이 혼성화가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에 수소 4개와 수소 원자 4개가 공유 결합을 이뤄서 CH4 메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야 됩니다. 혼성화가 이해가 되야 됩니다. 자, 혼성화가 되고 나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혼성화에서 sp3 혼성화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sp2 혼성화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p궤도 2개가 혼성화 s궤도와 이 3개가 혼성화 만들어지고 하나는 이 p궤도는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있는 궤도가 하나 존재합니다 자, 이 경우는 메탄이 아니고요 이중결합을 가진 물질을 만들기 위한 혼성화입니다. 자 봅시다. SP2 혼성화 SP2 혼성화 세개는 이와 같이 120도 각도로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EP계도가 아령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죠. 자, 이 경우가 SP2 혼성화입니다. 앞쪽에는 sp3 혼성화고요, sp2 혼성화, 그 다음 또 sp, 자, sp 혼성화도 나타납니다. sp 혼성화는, sp 혼성화는 이와 같이, sp 혼성화에는요, 자, 이렇게 두개 궤도가 존재를 하고요,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는 아령 모양 p 궤도가두 개가 존재합니다. 보이죠? 그러면 지금 얘기해서 이제 혼성화에 sp3 혼성화만 있는 게 아니고 sp2 sp 혼성화도 있다. 자, 그러면 sp2 혼성화로 지금 예를 들게요. 자, 이 탄소도 sp2 혼성화고요. 여기도 sp2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탄소 사이에 탄소 탄소 사이에 이제 공유 결합을 이룰게요. 자, 여기에 sp2 sp2 사이에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나 이루고요. 이걸 공유 결합은 공유 결합인데 시그마 공유 결합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그다음 아령 모양으로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는 p 궤도가 아령 모양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보이죠. 양쪽으로 이렇게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는 피계도가 이렇게 양쪽에 측면으로 이렇게 혼성화를 이루는 걸 파이 공유결합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자, 혼성화,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 피계도가 측면으로 공유결합을 이루는 결합을 우리가 타이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sp2, sp2 이렇게 악수하듯이 혼성화에 참여했는 걸 시그마 공유결합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자, 시그마, 타이 공유결합. 그러면 은 누가 더 강하냐 하면요, 시그마 공유결합이 훨씬 더 강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잡고 있는 이 결합을 끄는 끊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될까요?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걸, 이거를 끊기 위한 에너지가 더 필요할까요? 이게 훨씬 더 강합니다. 시그마 공유결합이 훨씬 강합니다. 파이 공유결합은 약해요. 그래서 파이 공유결합을 가졌는 게 이게 바로 이중결합, 탄소, 탄소 이중결합을 가졌는 것이 하나는 시그마, 하나는 파이 공유 결합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포화 결합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탄소 탄소 이중 결합이 보이죠. CH2CH2입니다. 이중 결합이 보이는 요 이중 결합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시그마 공유 결합이고 하나는 파이 공유결합이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왜 이걸 지금 설명을 했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불포화 지방산 그러죠. 불포화 그러면은 이렇게 포화되지 않는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결합, 불포화 지방산이 쉽게 산화되죠. 그 산화되는 것이 이 파이 공유결합이 약해서 끊어집니다. 자, 그래서 공유결합이지만 같은 공유결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했는 거, 이제 물질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다 만들었어요. 아시겠어요? 다 만들었는데 그 결과를, 자, 요약한 것이, 요약한 것이 여러분들, 자, 여기에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자, 자세히 보세요. 탄소, 탄소, 자, sp3, 테트라, 헤드랄, 기스입니다.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탄소, 탄소, 이중결합 sp2 혼성화고요. 트라, 트라이고날, 그러니까 삼각형 정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sp 혼성화, 리니어, 일직선 직선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p sp2 sp3 혼성화 각도는 당연히 이거는 109.5도 이거는 삼각형 120도 이거는 직선 180도 자, 이렇게 표시를 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여기 탄소 탄소 본드 랭스 그러면 탄소 탄소 사이의 결합 길입니다 결합 길이가 이거 1.54 옹스트롱. 옹스트롱은 10 옹스트롱이 1 나노메타입니다. 그래서 0.154 나노메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탄소 탄소 단일 결합 1.54 옹스트롱, 이중 결합 1.34 짧아졌죠. 0.2 나 0.2 옹스트롱 짧, 짧습니다. 그다음 3중 결합 더 짧아졌어요. 0.20 옹스트롱입니다 그러니까 단일결합보다는 이중결합 더 짧아지고 탄소탄소 탄소 길이, 삼중결합은 더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은자 아래쪽에 탄소탄소 탄소, 본드 에너지 탄소탄소 탄소 결합, 결합력이 얼마냐 단일결합에 몰당 83kcal, 다시 말해서 몰당 83kcal 이상의 에너지를 가하면은 이 탄소 탄소 결합을 절단 부술 수가. 본드를 결합을 절단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중 결합 146kcal이 필 몰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단일 결합의 두 배가 아니죠. 83 곱하기 2 하면은 166입니다. 1 6 6 k c a l 아니죠. 146이죠. 그러면 20kcal가 더 에너지가 낫죠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파이 공유 결합이 결합이 약한 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삼중 결합 탄소 탄소 200kcal 퍼몰입니다. 여기에도 뭘뭘뭘 mol, mol, mol 계속 나오죠. 뭘이 뭐냐? 뭘이 뭐냐? 여러분들, 자, 잘 기억을 하시고, 뭘이 뭘까?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하시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다뤘고, 이제, 산소하고 질소하고 결합이, 산소와 질소, 어이구. 자, 산소와 질소까지 우리가 확장을 하면은 유기 화합물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산소, 질소는 지금 받는 것보다 조금 더 전자 수가 많아 가지고 많아 가지고 좀 복잡은 한데.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은요. 이해가 되면은 유기 물질의 화학 공유 결합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이, 여기에 설명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 보시면서 이게 만들어지는지, 자, 이거 안 만들어지면은 이거 만들어질 때까지 이해를 좀 해야만 될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노트에 직접... 그려서 왜 이것이 자 여기 보시면은 탄소와 산소 사이입니다 여기에 탄소와 산소 사이인데 CH3OH 메탄올입니다 메탄올 메탄올은 에탄올 또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탄소와 산소 사이의 단일 결합이죠 여기는 HCHO 포말데하이드입니다 포말디아이다, 포말린, 그러는 겁니다. 탄소와 산소 사이의 이중결합이죠. 왜 이중결합인지, 이중결합이 나오면 무조건 sp2 혼성이고요. 단일결합은 sp3 혼성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왜 이렇게 채워졌는지를 노트에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내가 리뷰로서 그 확인을 내가 할 거예요. 그리고 과제로 내가 올려라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자, 1장을 1장을 이걸 맞춰야 2장, 3장 이제 뭐 거의 KTX 속도로 진도가 나갈 겁니다. 1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면 물질 만들고 설명하는 것이 나중에 이해가 안 돼요. 오늘 1시간이 넘어가죠. 자, 1시간 넘어가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1장. 1장 꼭 자, 이 문제 풀어 주시고. 자, 그러면 공유 중지를 할게요. 자, 공유 중지를 하고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하시 하세요 카메라 온 안시켜서 카메라 온다 시키세요 자 노트 필기 했는것 들어서 비춰주세요 네. 교수님. 예. 네. 저는 노트 필기는 제가 한 번에 정리하려고 책에 네. 정리해 놨어요. 아, 괜찮습니다. 예. 네, 책에 정리해 는거 그것도 나중에 나중에 뭐 이렇게 카메라로 찍든지 해서 첨부를 해도 되고 하니까요. 일단은 에,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 필기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없으시면, 없으시면, 이름, 이름 기록하시고, 나가, 나가 주시는데, 2주, 2차시는 제가 똑같아요. 올려준 자료를 여러분, 보세요. 1차시가 지금 이 출석으로 나가고, 2차시는 올려줘 있는 LMS의 하죠. 자료를 보세요. 자 그러면은 빨리빨리 이름 올리시고 나가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이름 썼어? 좀 썼어. 거짓님 <놀람>